이게 뭘까요? 열어볼까요? 네. 자, 자, 손 조심. 여원이가 이렇게 들고 찍어주세요. 아빠 잘 나와요? 네. 응. <웃음> 여원이 카메라맨들. 어, 딱 들고. 아빠 잘 나오게. 아빠 나와요? 네. <웃음> 돼지도 나와. 돼지도 나와요? 응. 어. 아빠 돼지라고? 아니. 어. 이거 돼지. 있잖아. 아 거기 돼지지 참 맞아 찔린거 아니에요자 <웃음> 자, 열어볼까요? 여은이 같이 열자 하나 둘셋 우와 이게 뭐야? 다시 짜잔 우와 이게 뭐야 엄청 이쁘다 침딸 You're bigger than Vancouver. 밴쿠버보다 크대요. 내가. <웃음> You're bigger than Venice. You're even bigger than Las Vegas. 와우 wow, 이렇게 wow. 할 거? 엄청, 엄청 커보이는구나. <웃음> 라스베가스보다 크대. One million subscribers. 어 너의 이미지는 long time 그리고 어뭐 이렇게 잘 성장할 거다. 고맙다 이런 내용이 써있네요. 어아 꺼내 볼까요? 네. 자, 오 무거운데. 엄마야, 이제 엄마가 들 응, 너무나 되게 멋어요 언니가 들고 있으니까. 짠. 카메라맨 같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짠 우와. 너무 무한데요아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이쁘다, 그죠? 어, 야, 어, 엄청 뭔가 뭐, 뭐, 어, 엄청 고급지네 이거 어디다 걸지? 뒤에 걸수 있는 곳이 이렇게 딱 있네 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100만 유튜버 그냥 유튜브 상에서 구독자 100만이 넘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골드 버튼을 받으니까 어? 진짜 100만 유튜버인가? 약간 이런 그 현실적으로 확 와닿네요 그래서 아 한꺼번에 보여 한꺼번에 보여? 이렇게? 괜찮아요? 응. <웃음> 일찌감치, 조기교육 <웃음> 카... 카메라요 <웃음> 조기교육 너무 귀여워, <웃음> <웃음> 들고 있는 손이 너무 귀아워아빠아아까괜찮아아빠지아요아빠똥아 아, 아빠 엄청...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다 여기가 약간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게 아빠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어 똥꼬에서 우유컵이 나왔어? 응 그치? <웃음> <웃음> 여은이가 밀고 있는 유머예요 어. 똥꼬에서 뭐든지 나온다는 <웃음> 아빠 똥꼬에서 여은이 나왔어 <웃음> 아, 떼지마 가쁜싸였어 성교 여은이 저기 김치! 하나, 둘, 셋 김치 이제 드디어 고맙습니다. 음 아빠 이제 얘기 좀 할게요. 네. 이제 드디어 1 0 0만 기념 팬미팅을 합니다. 오. 오! 오! 오! 오! <웃음> 그래서 박스 박스 박스 박스. 그래서 2000. 엄마 그리고 효원이 엄마 이따 집병. 어 저쪽 가자. 아빠 얘기가 있서 이번 주 토요일 2월 16일에 서울 팬미팅을 합니다 100만 기념이라 총1 0 0분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뭐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요 안녕~~ 나무! 나무 프레임에다가 네, 아예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거울! 황금색 거울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음, 멋있고 좋은데요? 이것도 나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! <웃음> 내후년에는 천만 <웃음> 다이아 버튼으로 찾아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 아, 끝났어요.